그래서 우리는 달립니다. 전세계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러닝메이트를 넘어 러닝메이트로 2021 세이브 더 칠드런 런텍트 국제 어린이 마라톤 아동의 배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달려주세요. 세이브 더 칠드런